그리고 또한 이곳은 플로리다는 런칭 패드, 발사대라는 거죠. For the President's Next Endeavor.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노력을 위한 런칭 패드, 미사일을 발사하는 발사대 같은 거죠. 발사대라고 말을 했어요. 이거는 누구의 얘기입니까, 사실은? 스테판 밀러의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의 얘기입니다.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 트럼프가 움직일 것이다. 이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 플로리다주의 판비치로 돌아가는 도로 좌우에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는 플로리다 주민들의 인파의 모습입니다. 플로리다의 앤서니 사바티니 하원의원은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이라고 부르는 플로리다 중심부를 관통하는 총길이 774km의 27번 국도를 도널드 제이 트럼프 고속도로로 명명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한편 고향으로 돌아간 트럼프는 공직을 떠난 후 최초로 워싱턴 의세미너라는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미국 보수주의 뉴스 웹사이트이자 주간지인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그는 직접 자신의 향후 계획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의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난 후 최초라는 데서 향후 그가 어떠한 행보를 걷게 될 것인지를 가늠해 볼수 있는 중요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의 발언은 일단 겉으로는 가벼운 언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폭발력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서워 죽겠는 트럼프로부터 이 같은 인터뷰 내용을 들은 바이든과 펠로시 등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의 이러한 향후 미래 계획에 대한 폭탄 선언에 다름 아닌 발언 내용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트럼프의 인터뷰와 최측근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는 막 운동의 계속을 선언했습니다. 둘째 이 운동의 헤드쿼터 즉 사령부는 플로리다가 될 것임을 말했습니다. 셋째 투표와 선거 무결성 운동을 추진하면서 선거 x 스를 그대로 두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넷째 새로운 정당을 만들지 않고 2022년 공화당을 도와서 상하원의 다수 의석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그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섯째, 2022년 상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을 누르고 의회를 장악한 후에 2024년 대선에 출마해서 다시 미국을 구하기 위한 집권에 나선다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잠시 해당 뉴스가 게시된 신문 사이트에서 원문을 함께 살펴보고 돌아오기로 하겠습니다. 뇌피셜이 난무하는 유튜브상에서 팩트를 기반으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강조되어야 할 부분을 그냥 흘려보내기가 쉽지만 영어 원문으로 기사를 읽으면 한 단어 한 단어가 머릿속에 와닿으면서 훨씬 사실감 있게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환의 시사이다에서는 언제나는 아니지만 중요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원문의 내용에 충실한 평론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하는 점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트럼프는 이 회견에서 아주 자세한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나서 플로리다로 돌아갈 때그 비행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최측근들의 최 입을 통해서 트럼프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의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큰 방향만 나는 머지않아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는 큰 흐름만 얘기를 하고 그러나 그 최측근들이 트럼프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사실상 선언한 셈인지 그런 얘기들을 이 기사에서 바로 그 측근들의 입을 빌어서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makes first public comments since leaving office. 트럼프가 공직을 떠난 이후로 최초의 공적인 발언을 하다. 이렇게 써졌죠.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자, 전직 대통령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요일 날에. In his first public comments since leaving office, 공직을 떠난 이후로 최초의 자신의 공적인 발언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he'll make a comeback. 그가 돌아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In some way, 어떤 식으로든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didn't elaborate. 자세한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었죠. We'll do something. 우리는 뭔가를 할 겁니다. But 그러나, not just yet.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수일러 오전에 플로리다로 향해서 떠나기 바로 전에 트럼프는 made a similar remarks, 비슷한 말을 했죠. about being b a c k in some form. 어떤 형태로든 되돌아올 것에 관하여 언급을 했습니다. I'll tell you that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The future of this country, 이 나라의 미래는 has never been better. 이보다 더 좋은 적이 없어왔다고 말입니다. I wish the new administration great luck. 새로운 행정부가 아주 행운이 있기를, 그리고 great success, 큰 성공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I think they'll have the great success. 나는 그들이 커다란 성공을 거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They have the foundation to do something really spectacular. 뭔가 대단히 현란한 뭔가를 해낼 바탕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지자들에게 Hours before President Joe Biden was inaugurated 대통령 Joe Biden이 취임을 하기 몇 시간 전에 지지자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트럼프 톨드 서포러스 트럼프는 지지자들에게 you are going to see incredible numbers coming in 여러분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수치가 들어오는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라고 referring to US economy 미국 경제를 언급하면서 그같이 말했습니다. If the Biden administration leaves his policies unchecked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정책들을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말입니다. 그런다면은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경제적인 측면의 훌륭한 수치 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런 걸 보게 될 것이다 however 그렇지만 on the first day of his administration 그 바이든 행정부의 첫날 바이든은 move to undo a number of Trump's e x e c u 이민에 대한 많은 트럼프 행정 명령들을 언 n 취소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Suspending the k e 캐나다와의 XL 파이프라인을 중단시키는 것.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자리가 만개 이상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한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want you to know 나는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That the movement we started 우리가 시작한 그 운동은 is only just the beginning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그 점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그와 같은 그 어떤 것도 지금까지는 없어왔습니다. 트럼프가 앞으로 또 해야 할 일이 여기에서 암시되고 있는 거죠. 트럼프 also said a Tuesday in a pre-recorded video posted online 온라인으로 게시된 사전에 촬영된 비디오에서 그같이 말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큰 방향을 얘기했지만 트럼프의 비행기에 함께 탔던 그래서 트럼프와 자주 만나는 그 최최 측근들의 얘기를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so Friday 또한 금요일에 날 former Trump advisor 트럼프의 고문인 스테판 밀러는 told the Washington Examiner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hat Florida is really the perfect place to be the new HQ of the... 그한 부분만 제 플로리다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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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밀러 said that Trump could play a role politically. 밀러는 말하기를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부의 측근 고문들은 Have suggested 이런 사실을 시사했습니다. He will get involved in 2020 midterm races. 그가 2022년 중간선거에 간여할 것이다. 그리고 Could run for president in 2024. 2024년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다. 라고 그런 사실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에서 Number of Goals, 트럼프는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Over the next couple of years, 다음 2년 동안, 자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Winning back the House and the Senate, 하원과 상원을 다시 되찾겠다는 거죠. For Republicans in 2020, 2022년 공화당을 위해서 상하원의 의석을 되찾아오겠다는 것입니다. 뭐하기 위해서죠? To make sure,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We c a n stop the democratic craziness. 우리가 민주당의 미친 짓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멈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제이슨 밀러. 자, 이 제이슨 밀러도 굉장히 이번에 비행기 함께 타고 간 최최측근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누구의 얘기일까요? 트럼프의 얘기입니다. 100% 트럼프가 말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원과 하원의 의석을 늘리기 위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애들은 떨고 있겠죠. 트럼프의 이번의 인기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Miller asserted that Trump will emerge as the nation's leader. 트럼프는 전국적인 리더로서 떠오를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On ballot 투표에 그리고 선거의 고결성, 선거의 순수성 이런 것에 대한 국가의 리더로서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오늘 여기 나온 얘기는 트럼프는 국직한 얘기를 했고 사실상 트럼프의 최측은의 입을 빌어서 트럼프가 향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청사진을 지시했습니다 를 사실상 이것은 트럼프의 선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미국이 이미 중국 공산당 빅테크 딥스테이트의 거대한 조직에 의해서 점령당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온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할수 있는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사악한 중공에 맞서서 마지막 날까지 폼페오 국무장관을 통해서 대만에 대한 외교적 제안을 모두 풀고 중공에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올 11월까지 모두 매각하도록 하는 특단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특히 미국 전 영역에 침투해 있는 중공의 세력을 제거하는 데 총력을 두고 싸웠습니다. 중공이 미국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 수십 년간에 걸친 정계, 재계, 언론계, 학계 등의 돈과 민계를 통한 정부와 기술 절도 행위가 미국 전체를 송두리째 아사갈 만큼이나 얼마나 거대한 규모로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밝힘으로써 중공의 경악스러운 실체를 국민들에게 일깨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질과 돈을 국가와 국민의 자유민주적 이익보다 더 우선시하는 썩고 썩은 딥스테이트 세력의 실체, 민주당 지도부의 위선과 거짓 그리고 음모, 그들이 자신들의 거대한 이익 공동체를 공고히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결탁하고 연합하여 선거 액서를 실행에 옮겼는지 그 악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마가의식, 이 정신을 일깨우는 자신의 소명을 너무나 훌륭하게 수행했으며 지금 또다시 그 운동의 시작점에 서 있다고 선언한 것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이러한 일깨움은 단지 미국인들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트럼프로 인해서 일어난 민초들의 이러한 인식은 단지 미국민들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과 나아가 전세계 지식인들에게까지 중국의 실체에 대한 큰 각성을 가져왔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이러한 정신을 트럼피즘이라고 명령한다면 트럼피즘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까지 별다른 생각 없이 살아가던 우리 모두에게까지 지금의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아야 되고 위정자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평가해야 할지 중요한 판단의 척도를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이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중공에 의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가 전 세계인들을 향해서 던진 중국을 막아야 한다는 큰 화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이제 풍전 등화 같은 위기의 초입기에 들어갔고 그것이 미국민이든 유럽사람이든 한국민이든 다른 어떤 사람들이든 전세계 자유시민 각자의 깨달음과 행동의 몫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초환의 시사이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